군산에 왔고요 험나무 전투선사로 여성을 날리고 계신데 11월 8일이고 6물입니다 4일이고 감사합니다. 연출로할 거니까 요 돌아와서 쉬고 계세요 오늘 거의 거의 들물 들물 낚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신조선 뽑으신 것 같은데 먹물의 흔적도 어마어마하고 저다란 해의시설뭐 이런 거잘 돼있고 배가 엄청나게 잘 빠졌어요 꿈이냐가 보지구요. 첫수. 어? 아, 아이씨. 살려주긴 아깝고 허호요 사이즈 네 그냥 준수한 자 이거 한다 네요 어. 머리째요그 템지를 좀 시원하게 해보시죠 왜면 계속 2 0 m 인데좀 <웃음> 이따 70m까지도 들어갑니다가 쭈꾸미가 다 쭈꾸미가 나오죠? 와 쭈꾸미가 아 오랜만에 왔어 이야. 아따 멋있네요 야 이제 니네 이거 안 줘? 어, 화이팅 요 첫째포인트인데저 멀리 보이는 게, 검은섬, 흑도입니다. 어허, 계속 내려가죠? 25으로 바꿔야 되나? 원래 흑도, 직도 인근은 좀 깊습니다. 여기 뭐 40m권 이상이라고 소문난 곳이에요. 많이 잡어! 장마하 주꾸미 갔다 감기네 오또...뭐야? 이거 더 깊어졌네 깊죠? 오자마자 한마리 아이고 작다 방색 사이즈는 아니네 브럭집이었는데 너구르 응대에서 릴링 와. 어? 넘난하네 아 그죠? 아 혹시 조금 넘었잖아요 지금 아 미끌림 없어서 너무 좋다 그냥 아무것도 없네 그냥 쭈꾸미인가? 이야 이거 뭐 큰일이야 쭈꾸미도 이, 이, 이렇게 하고 있네 와 진짜 크다 근데 알일같아요구이좀죽어가지고 지금 도축이하니까좀도 축구도 축구도 축구도 축구조 축구도 도 축구도 축구도 축구도 축구도 축구도 축구도 축구도 도도축도축구그 축구도 축구도 축 오오 <웃음> 와, 저 살려가시면 회로 드시면 맛있겠네, 이거. 봉돌을 먹었는데? 오, 와, 참. 별일이 다 있네요. 봉돌 먹고. <웃음> 이 놈이 얼마나 크길래 10%를 크지도 않은데 아 이런 아 이거 가기였는데 아 이런 씨 그렇지 집 가줄게 가이죠네 이놈이 잡았다가 분명히 아, 어1시 있거든요 다 자리 가서 1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샤, 요샤, 고시네, 많이 켜주세요 어? 거기도 작지만 아침에 여기 지금 말도 인근인데 흑도 검은섬 거기 갔다왔습니다 얘들은 어디있지? 골든... 골든피싱 거기 탔는데 많이 잡았어! 뭐라고? 야 미쳤어! 16개 잡았대! 어, 미쳤어 저거 <웃음> 입수놈마 무슨 입수, 입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고맙습니다 이야 커피 닫다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저 앞쪽으로 가서 이제 생각 좀 해야죠 지금 요, 요거는 뭘까요? 쭈꾸미인가? 풀럭지는 않았는데 하하 쭈꾸미네요 이 쭈꾸미가 잘 빠져 자 쭈꾸미든 뭐든 왔어요 아이씨 음 그렇습니다 어, 그런거죠 어. <웃음> 보셨죠? 어. 11월이니까 뭐 얼마 남았어요 내년엔 또잘 되겠지 이거봐 쭈꾸미 가보지가 시즌이 어찌보면 좀 대목이기도 하죠 근데 그 두달이 두 달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9월 10월이 어? 프록질하나프록질 안했는데? 오호야 한마리 나왔어 자 보셨죠? 갑이 나왔어 갑이 구름미님 아니아니요 군산 대호피싱 어,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음. 자 들으셨죠? 많이 도하마무리 홈런호가 요즘에 전투선사로 굉장히 유명해요 원래 기름만 더 있었으면 아마 오늘 더 하셨을 건데 네, 오늘은 뭐 13마리 잡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뭐.. 아니 아무튼 지켜보시느라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또 찾아뵐지는 모르겠습니다